수박이 일자로 쭉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품종의 차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하나 피어있습니다 네. 암꽃입니다 그 다음에 한마디, 두마디, 세마디, 네마디 네. 네마디 때 여기 암꽃이 또 보이죠? 이게 암꽃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네. 이렇게 암꽃이 주렁주렁 달린다 해서 달림이 수박입니다. 많은 수박을 봤지만, 이렇게 달리는 거는 처음 봅니다. 네. 아, 신기합니다. 신기해. 요거 고소득 작물이 있는데, 분위기. 그렇죠. 어떤 저기 수박에서 획기적인 품종이죠 아, 이런 걸 농민분들이 좀 아셔야 살림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지금 충남 부여에 수박밭에 나와 있는데 지금 보셨던 것처럼 수박이 일자로 쭉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품종의 차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품종을 했길래 앞으로 나란히처럼 계속 똑바로 착과가 되는지 그 비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놓치면은 세력이 이제 급격히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그 뒤에 뒷순이 달리면은 이제 터지던가 아니면 기형가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보시다시피 일률적으로 가운데 이렇게 다 박혀 있어요 지금. 아니 수박이 일자로 쭉돼 있어요 어떻게? 수정한 날짜가 거의 하루 이틀 사이에 다 돼서 그래요 이 품종은 뭡니까? 아, 달림이 달림이라는 수박인데요 네. 이 달리미를 작년부터 이걸 제가 재배를 했어요. 뒤에서 수정하기도 좋고, 일단은 해가지고 숲기도 빠르고 하다해서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농사짓기가 수박을 저도 한 20년 이렇게 해왔는데, 이것처럼 농사짓기에 쉬운 게 없어요. 어떤 면에서 쉽습니까? 일단은 뭐 초세만 어느 정도 올려놓으면은 수정 걱정을 전혀 안 해요. 예, 이 달리미 수박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이 지금 여기에 지금 와 있어요. 또 예. 여기에 지금 하나 피어 있습니다. 꽃입니다. 예. 그다음에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예. 네 마디 때 여기 암꽃이 또 보이죠? 이게 암꽃입니다. 아, 그요 예, 이렇게 암꽃이 주렁주렁 달린다해서 달리미 수박입니다. 저온기 수박에서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은 첫 번째 온도 관리, 두 번째 예, 온도에 따른 어떤 암꽃 발생 정도에 따라서 이제 수박 어떤 수정 수정 문제 그리고 그 수정이 된 부분에 따라서 이제 수확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암꽃이 많이 달릴수록 수정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수확을 봤지만 이렇게 달리는 거는 처음 봅니다. 네, 야 신기합니다, 신기해. 요거 고소득 작물이 있는데, 분위기. 그렇죠. 어쩐 전기 수박에서 획기적인 품종이죠. 아, 이런 걸 농민분들이 좀 아셔야. 살림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네. 이야, 그 정도면 지금 대충 몇 k 로입니까한6 5 k 로에7 k 로 나가겠네요. 와, 그게요? 네. 와. 이 다른 것 같지 않고 이달림미 수박이 무겁더라고요. 과피, 과피 색깔은, 색깔은 어떻습니까? 과피 색깔은 아주 멋지죠? 꽃피문이 어. 잘 입었잖아요? 지금. 이게 수박이 우돌두껍 꽃피면이 우둘두둘하면은 피가 두꺼워요. 아. 그 보나 많아요, 그거. 미끄러우면 미끄러우면은... 어, 표피도 얇고 두드려 어... 그 봐가지고 맑은 소리가 나면 은 속이 안빈 거고 아, 웬만한 목탁 소리보다 좋잖아요 소비자분들도 그거은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어... 네. 이제 달리미 수박은 부여에서 3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재배가 되었던 품종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재배 농가들이 깜짝 놀라는 부분들이 재배 과정에서 암꽃이 평균 4마디가 달리기 때문에 수정이 잘 된다 자 여기 암꽃이 보이죠? 네. 암꽃. 그 다음에 하나, 네. 둘, 셋, 네 마디 때또 여기 암꽃이 있습니다. 아 음. 기존의 품종들은 평균 여섯 마디, 일곱 마디에 달렸는데 하나 놓치면은 수정 착과 시기가 키 너무 어려워서 전체적인 수확량이 떨어졌는데 이거는 하나 놓쳐도 그 다음에 바로 따라오기 때문에 바로 수정 착과 시켜서 수확량을 확보할 수 있고 그게 고소득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상당히 농민들이 만족해 했습니다. 아, 그럼 여기 지금 부여에 이 달리미 수확을 그,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나요? 그렇죠. 지금 부여뿐만 아니고 논산, 익산까지 약 3,000동 정도가 달리미 수박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얇네요. 예, 상당히 얇습니다. 오... 어떠세요 와, 달잖아 와... <웃음> 수박의 그 본연의 향이 네. 확 살아나고. 아 예. 그 다음에 단맛이 아주 그냥 뒤통수를 때리는데 네. 정신을 못 차리겠네. 지금 이 대목을 이 이건 박으로 해가지고 어, 저 재배를 한 거기 때문에 이런 향이 나는 거고요. 수박. 그 네. 옛날 수박장이 지금 이제 토질이 안 좋은 것 같은 경우는 이 호박 접목이라고 있어요 그것을 하게 되면은 약간 그 수박에서 약간 비린맛이 강하죠. 네. 아니, 비린맛 하나도 네. 없고 네. 이 네. 수박에 진짜 그 어릴때 먹었던 그 향이 확 나면서 네. 정말 달아요 이 이거 당도로 한번 재봐야 될것 같은데 네. 12.1 브릭스. 12 브릭스. 오늘 날씨가 흐리고, 일조량이 좋았으면 거의 13 브릭스 이상 나갈 수 있었는데, 2, 3일 동안 비가 오면서, 당도 축적이 좀 떨어진 모양인데, 이 정도면은 시장에서는 고당도 수박으로 통합니다. 아, 이 달리미 수박의 특징이, 특징 그, 뭡니까, 그럼? 예, 달리미 수박의 특성이 오늘 정확하게 나왔는데, 달리미, 달리미 수박의 가장 우수성은, 암꽃이 주렁주렁 달리는데서 달리미 수박이고, 고당도 수박이라는 부분, 그, 당도 축적이 빠르다는 부분. 저희가 어떻게 하면 균일한 수박을 생산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저희가 그, 그러니까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것이 착과 기간을 좀 단축시키면은 훨씬 균일성이 확보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요즘 그 계속 농가 분들이 출하할때 대부분 비파괴 당도계 선변을 하거든요. 거기 있을 때 비품으로 당도 11도 이상 이하로 빠지면은 농가 소득이 엄청 줄어듭니다. 그래서 균일성을 높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서 저희는 착과를 어떻게 하면 단축시킬까. 그렇게 고민한 바에, 바에 저희가 이제 암꽃을 더 자주 피게 되면 다른 보통의 수박이 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착과가 기간이 소요되는데 그렇게 암꽃이 자주 피면은 한 3, 4일 내에 착과가 단축시켜서 결과적으로는 되게 전부 다 균일한 수박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암꽃을 일반 품종보다는 한 30% 정도 이상 자주 나오게 해서 농가 분들이 집중 착관을 시킬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태국에도 연구 농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 농장에서 1년에 3번씩 농사를 지으면서 계속 암꽃을 조사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한 수박을 한 15번 이상 재배를 해서 이렇게 나온 품종입니다. 그럼 수박 상태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더 이상 뭐 나무랄 데 없죠. 작년에도 있습니까? 작년에, 작년에 이렇지 않았었어요. 아, 올해는? 예, 올해 했죠. 이제 좀 좋은 물건을 이렇게 쓰고 네. 하니까 좀 좋더라고요. 아, 좋은, 좋은 농자재를 쓰셨다? 네. 아, 뭘, 뭘 쓰셨어요? 저, 페라리를 많이 썼어요. 페라리? 예. 자동차에요? <웃음> 아, 자동차가 아니고 그, 뿌리 밝은 제인데 네. 페라리치. 네. <웃음> 페라리치를 많이 썼어요. 네. 네. 그거 언제부터 쓰셨어요? 그 작년에도 쓰긴 썼는데요. 그, 이 토양을 작년엔 제대로 몰랐어요. 게다가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은, 이 토양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저, 파종하고, 뭐, 심으면 먹는 줄만 알고 이렇게 농사를 저었는데, 이제 땅을 알기 시작하면서, 그, 제품을 같이 쓰게 되면서 이런 작황이 나오게 됐죠. 입장이 윤기가 나요. 지금은 이제 얼추 이제 출하시기가 되니까니까, 그러니까 니까 잎이 이제 처지고 그런데, 한참 성숙이 제클때 그때는 진짜 윤기가 빛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윤기가 나더라고요 이게 음. 삼투압조절지뿌리발근제 인데요 요거를 주면은 염류가 첫째 굉장히 분해가 잘 돼요 음. 에, 그러면서 뿌리발근을 시키는데 요거 주면 한 3-4일 되면 눈으로 보여요 아까, 아까 데 여기 토안좋았안좋는데왜 그, 음. 안좋았었냐면 여기, 여기가 배수가 잘 안되는 땅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요, 요, 여기가 다근바리에 뿌리 밝은 자를 섞, 요걸, 요걸 하는데, 요거 이거어떤세 네. 아, 이거. 어, 이게, 여기가 물을 주고 나면은 1 0일이지나도 물이 안 말랐었어요. 이 고랑에. 네. 근데 지금 이 제품을 섞어서 썼는데, 이게 지금 5일 전에 이 고랑에다 물을 댔던데, 이게. 네. 스지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사람이 밟고 다니는 표시도 안 나잖아요. 네. 그 정도로 이게 통기성이 좋아졌다는 거죠. 어. 다은바리가 그건 얼마나 쓰셨어요? 지금 이거 올해부터 썼어요. 올해 정식 하면서부터 계속 썼어요. 그럼 페라리치는? 네. 같이, 페라리하고 같이. 같이. 네. 열흘에 한 번씩. 예, 열흘, 열흘에 7일에서 10일 사이로 이렇게. 어... 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뿌리 발고 이제 두 가지를 한 거죠. 뿌리 아, 발은 페라리치하고 다근바리. 예, 다근바리이면 다근발이. 예, 예, 예. 회 아닙니까? 회? <웃음> 하여튼 이게 제가 보기에는 다근바리는요. 예. 내가 올해도 이걸, 이걸 세팅을 하니까 이 페라리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더라고. 왜냐면 아, 상승 효과가 있다. 예, 상승 효과. 왜냐면 대부분 땅이 다자진단 말이에요. 뿌리다 보면 그러면 뿌리가 호흡을 못해요. 그거를 스펀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다근바리가 이거는 아. 이제 나이 건데 예, 질소가 11%, 예, 인산이 46%가 다리는데 인산이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동당 네. 1kg씩 살짝. 음. 인산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인산이 뿌리를 좋게 하고 이거하고 상승 효과가 있었던 거죠요 이거는 음. 뿌리 왕인데 이거는 음. 아미노산제예요. 이거는 이제 수정 끝나고 수정 끝나가 비대기 때 있잖아요. 이런걸 계속해서 주면은 내가 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당도가 잘 나오고 후기 비대가 잘 돼요 Here we go.